첫 번째, 만약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. 그것들은 실제 천사가 아닙니다. 그것들은 당신의 눈을 안쪽에서부터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입니다. 두 번째, 대피소를 최대한 멀리하십시오. 대피소 안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모두 굶주려 했습니다. 여러분이 들어오면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. 세 번째 만약 밤에 숲을 건너고 있는데 스타워치가 째깍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낮이 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. 그것들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한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갈 것입니다.